1986년 첫 번째 작품이 출시되고 나서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99%의 시리즈가 호평과 대호평을 받았으며 마리오의 아버지 골든 페러슈츠 시이 내린 나카산 등 각종 수식어가 붙어도 아깝지 않은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미야모토 시게루가 이룩한 인생 역작인 젤다의 전설 오늘은 젤다의 전설의 흥미로운 일곱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야모토의 고향인 일본 교토부 후나이곤의 소노베라는 곳은 교토 남쪽 멀리 위치한 잔잔한 시골마을이었습니다 작은 시골마을이다 보니 가지고 놀 장난감도 많지 않았고 미야모토의 가족들도 TV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어린 나이의 미야모토 시계로는 자신만의 놀이터로 손오배이 구석구석을 배회하며 보냈는데요 생각해보니 제 어린 시절에도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솔방울 골프랍 합시고 우스대면서 산속에 솔방울을 찾아 모으고 다닐 겸 산속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 저보다 더 놀거리가 없었던 미야모토였을테니 많은 시간을 자연과 함께 지냈다는 사실이 참으로 공감이 되네요 그렇게 배회하는 동안 종종 미야모토는 길을 잃거나 뜻하지 않은 공간을 발견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일들에 마주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그는 어느 산 속에 깊고 어두운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만약 부모가 주변에 있었다면 당연히 가지 못하게 했을 그 동굴에 직접 들어가서 동굴의 생김새와 내부 구조를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야모토는 어린 시절 짧은 모험으로 경험했던 동굴의 발견은 곧 젤다의 전설 기획의 정신적 기반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에서 보여주었던 게임 속에서의 주인공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탐험할 수 있는 자유를 지녀야 한다는 미야모토의 철학은 시리즈 첫 번째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 링크는 게임 속 미야모토 시계로를 대변하는 하나의 페르소나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조금 일본이 타이틀을 지을 때 조금은 멋들어지게 지으려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든다면 파이널 판타지라던가 선검전설이라던가 어쨌든 타이틀 자체가 게임 자체의 성향을 나타내거나 또는 거대한 세계관을 나타내는 비중으로 지어지곤 했죠 그런데 젤다의 전설이라는 타이틀은 그 당시 장명 센스에 비해서 뭔가 조금 밋밋한 것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매번 젤다라고 오해받는 링크의 전설도 아니고 젤다가 하는 거라곤 기도하는 것 말고는 사실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사실 일본에서는 젤다의 전설이라는 타이틀은 하이랄 판타지라는 오리지널 타이틀의 부재로 등장하는데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링크라는 캐릭터가 하이럴이라는 세계에서 탐험을 하는 내용이니 어떻게 보면 하이럴판타지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좀더 심리주의적이고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북미에서는 하이럴판타지라는 오리지널 타이틀 대신 부제인 젤다의 전설이 오리지널 타이틀이 되면서 하이럴판타지라는 타이틀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미야모토에 의하면 젤다의 전설 초기기획 당시 오늘날의 하이럴과 아주 먼 미래의 하이럴의 연결고리를 위해 뭔가 하이테크놀로지적 요소를 도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평화로운 하이럴에서 뭐 파이널판타지 7의 신라컴퍼니로 시간유동을 했다는 내용과 비슷하겠죠. 그런 내용을 만약에 반영했다면 힘과 지혜와 용기를 대변하는 트라이포스는 과학과 수학과 기술을 대변하는 마이크로칩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한다는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주인공의 이름을 다소 독특하게 링크라고 지어버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가장 no. 놀랐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공상과학적인 요소를 아주 버리고 싶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젤다의 전설 후속편인 신들의 트라이포스의 북미판 부재가 과거와의 연결고리였으니 말이죠. 사실 젤다의 전설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출시한 다음에 출시되었지만 개발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나 지금 생각하나 전혀 관련된 것이 없을 것 같은 두 게임이지만 디자인과 스토리, 개발 총괄이 미야모토 시계로였으니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았겠죠. 미야모토는 젤다와 마리오에서 구상한 아이디어를 서로 녹아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뱅글뱅글 도는 불기둥과 쿠파성은 사실 젤다의 전설의 오리지널 기획에서 따온 것이었고요 마리오의 주요 캐릭터인 피라냐 플랜트는 젤다의 전설에서 테트 치타트라고 피라냐 플랜트의 머리 4개를 이어붙인 보스 캐릭터로 참전시키는 등 알게 모르게 잘 찾아보면 마리오에서 따온 것 같은 설정도 많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오리지널 젤다를 잘 보면요 영패는 no. 들고 있는데 이상하게 칼은 시작부터 주지 않았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동굴에 들어가니 웬 할아버지가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해 라고 말하면서 초면에 칼을 던져주는데요 어찌 보면 조금 개연성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던전 입구도 아니고 단순히 동굴에 틀어박혀 초면에 반말을 제대로 까면서 무기를 건네주고 그대로 슝 하고 사라져 버리는 츤데의 노인을 지금 보면 왜 그래야 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젤다의 전설 개발 당시에 무기는 원래 기본 아이템으로 제공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개발 막바지에 와서 이런 기믹을 넣었을까요? 젤다의 전설 테스트 시 대부분의 유저들이 게임이 복잡하고 길을 찾기 어렵다는 불평이 많았다는 소식이 나돌자 미야모토는 이를 해결하기보다 더 복잡하게 만드는 변화를 고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통해 아이들이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게임을 둘러싼 커뮤니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었고 결국 미야모토의 논리는 아이들 사이에 먹히는 효과를 낳았죠.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은 초록색,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은 의상과 컨셉 아마 여러분도 의심하셨듯이 미야모토는 링크의 캐릭터 기획시에 피터팬을 기반으로 캐릭터를 구상했었다고 밝혔었죠.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 아, 아니 하이럴에서 뾰족한 기며 자주 동반되는 요정이며 만일 후크 선장만 있었다면 젤다의 전설이라는 타이틀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피터팬이라고 이름 붙여도 이상할 게 없었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주인공 링크라는 이름의 유래를 살펴봤었는데요 그렇다면 젤다의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미야모토는 일전에 밝힌 인터뷰에 따르면 젤다의 이름은 미국의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1920년대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메시지를 남겨준 소설인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스콧 피츠 제럴드의 아내인 젤다 피츠 제럴드에서 따왔다고 전합니다 뭔가 신비롭고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미야모토만의 공주상이 젤다 피츠 제럴드와 딱 맞았으며 젤다라는 발음 자체가 입에 찰지게 달라붙어서 안성맞춤이었다고 전하는데요. 글쎄, 스콧 피츠 제러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조금 더 아셨더라면, 아마도 젤다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메인 타이틀을 꽤 차고 있는 기념비 같은 이름입니다. 닌텐도 게임을 유심히 해보신 분들이라면 닌텐도의 게임 철학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텐데요 온 가족이 모여앉아 밝고 화기애애한 게임을 주로 내놓았었죠 그런데 젤다의 전설은 기존 닌텐도 게임과 살짝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부터 몇년전 젤다의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젤다의 세계관을 나열한 하이럴 히스토리아 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구난방이었던 게임의 역사를 최초로 정립하게 됩니다 이 역사의 중심은 시간의 여행을 테마로 한 시간의 오카리나를 중심으로 하나는 주인공인 고대의 링크가 미래의 가논을 물리치고 그 시간 속에 남았을 때또 하나는 가논을 물리치고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마지막이 가논에게 패배했을 때라는 세 가지 분기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리지널 젤다의 전설은 그 중에서 간논에게 패배하고 남은 하이럴의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배경으로 후손의 링크의 이야기가 오리지널 게임에서 펼쳐지게 되죠. 당연히 문명이 파괴되었으니 마을에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동굴에 틀어박혀 물건만 팔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 게임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하이랄은 종말론적 황무지에 가까웠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난 이 땅에 또 다른 링크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사실 야생의 숨결 세계관이 공식적으로 어느 시대에 위치하는지 아웃노마에이지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언급한 적은 없었지만 황폐화된 하이랄성과 문명 그리고 간논에게 유린당했던 하이랄의 역사를 포함해 여러 흔적이 오리지널 젤다 세계관에서 따오는 등 야생의 숨결은 고대의 링크가 간노에게 패배한 세계관의 연장선일 것이라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아이들에게 모험의 진가를 보여줬던 젤다의 전설은 3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야생의 숨결에서 모험과 탐험의 완생을 보여줬습니다 꽃이 피면 지기마련인 기나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지지 않는 꽃을 가꾸어준 미야모토 시게로에게 경를표하며 이상 짧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